타케우치 미우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우는 푸듀가 끝난 뒤 일본 AKB를 졸업하고 무작정 한국으로 와 혼자 미스틱을 찾아가서 계약까지 이뤄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미스틱에 들어간 후 미우는 2019년 3월 처음으로 한국 팬들과 버스킹으로 만납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 왜? 왜? 어?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你谢谢谢谢谢谢谢 이 때만 해도 미우가 정말 잘될줄 알았습니다만 이후 2년 반 동안 한국 무대에서 큰 활동 없이 자신의 개인 sns에 미스틱과의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유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팬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도 계속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유는 2019년 8월 월간 윤종신에 참여한 곡공기가한 차례 미뤄진 뒤 미스틱이 들어온 지약 7개월 만에 월간 윤종신 시0월호 프로젝트에 시티팝 스타일의 네 타입이라는 곡으로 참여했습니다 미유 개인 싱글은 아니었지만 미유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은 정말 기뻐했고 대중들의 반응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유는 상당히 장시간 수납되었다가 2021년 월간 윤종신 2월호에 참여를 마지막으로 미스틱과 이별을 했습니다. 미유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미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